Oh, what up, man? It's your boy, WB. s c Yeah, I'm 네, a 아, magazine. I'm a Follow me. 한국으로 12년째 지났어요. <웃음> 이번에는 요 여름 컨셉인데 솔직히 지금은 아직 좀 이르긴 하죠. 근데 이거 나올 때쯤은 여름인데 약간 여름 밤에 시원한 바람? 시원하면서 끈적끈적 내미소리좀내 네, 나고 뭔지 아죠 그런 컨셉입니다. 아 어, 편한 여름 이거 <웃음> <우리> 친구처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알로와 아 촬영 이렇게 또. 네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. 일단 수영장에서 찍는 거는 만족한 그런 촬영이었습니다. 나중에 나올 때 어, 여러분들도 좋아졌으면 좋겠네요. 네 그러면 오늘 어, 비하인드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만나요. 스쿨스쿨. 감사합니다. Peace out.